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암호화폐 시세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무거운 소식을 또다시 전해드리게 되어 마음이 너무도 무겁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나온 새로운 뉴스가 있어서 짧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한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가 암호화폐 대형 거래 플랫폼 벡트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 출시를 한 차례 더 연기했습니다. ICE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 선물 출시를 오는 12월 12일에서 내년 1월 24일로 연기했다며 현재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얼마 남지 않는 2018년 연말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대했던 가장 큰 이벤트이자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벡트의 출시가 이렇게 또다시 연기된 건데요. ICE는 기존에 올해 11월 내 벡트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했었죠. 네, 하지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승인이 보류되면서 12월로 공식 출시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식 입장을 살펴보면 아직 규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아 또다시 연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벡트의 출시가 갑작스럽게 내년 초로 연기되면서 올해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을 가지고 올 만한 이슈가 사라져버린 셈이 되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사실. 네 어제 제가 봤던 뉴스가 20일에 전일 대비 암호화폐 시장 시총이 30조가 증발했다는 내용이어서 많이 놀랐었는데요. 네 오늘도 확인해보니 하루 사이에 비트코인 시총만 19조가 빠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거래량이 크게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저도 올해 계속해서 테더의 불안 요소들이 터지는 와중에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로 인한 해시 파워 문제 등이 한 번에 터지면서 네, 올해 연말에 이렇게 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큰 변동을 보일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무조건적인 낙관적 전망을 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잘 관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이어 이렇게 오늘도 기분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네,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4천 달러 구간을 잘 지켜주면서 빠르게 반등의 실마리가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블로깅포는 시장에 관련한 소식이 나오면 계속해서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